Thank <laughs> you. O setor que eu já vou a z e r assim, que eu vou a e r i o né? 제 마지막역은 해마강역입니다. 해마강역에서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독객 계산이 이번역에서 일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10K, 10K. The station number is k 1 3 2 The last station. p a s s e n g e a t i n g coming to travel on the train. We are e x h i b i t i n at the station. <목소리> <목소리> 승강장 안전문이 열립니다. 손자이를 잡지 않는 위험한 바니황색선 안쪽에 서서 반드시 손자이를 잡고 이어집니다. 청소년입니다.